Thank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반짝반짝 햇살 가게 햇살미랑등장했습니다 아, 여러분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되셨죠? 네. 아하, 어디 봅시다. 아. 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왜 자꾸 햇살 미남 햇살 미남 이러냐고 어, 미남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햇살 미남이냐 하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햇살 미남 맞아요. 미남 맞습니다. 저 미남이에요. 네, 어, 이제 햇살 가게라는 상호는 일단은 이제 햇살을 담은 어, 햇살을 저희가 쌀이 맺어지잖아요. 쌀은 그 햇빛을 담고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살 가게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햇살을 담은 쌀을 파는 남자 해가지고 햇살 미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요? <웃음> 네, 이렇게 쌀을 딱 들고 있죠.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쌀을 든 남자입니다. 쌀든 남자가 아니라 쌀을 든 남자예요. 그걸 줄여서 쌀남. 네, 쌀남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쌀 미자 해서 미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남이에요. 그쵸? 저 확실히 제가 인증했죠? 네, <웃음> 미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딱쌀 보내주면 이렇게 들고선 셀카 찍으시면 미남, 미녀 될수 있어요. 네. <웃음> 미너미녀 되기 되게 참 쉽죠. 네. <웃음> 네, 실는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쌀은요, 어, 고급 식당에서 많이 쓰는 쌀이에요. 바로, 백진주, 그리고 요 수양미, 그리고 찰진 쌀 미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기 쌀 삼총사예요. 고급 식당에서 많이 쓰는 백진주, 수양미, 찰진 쌀 미호, 요게 어, 인기쌀 삼총사입니다 저희 햇살 가게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쌀 이에요 어 일반 맵쌀에 비해서 1,2쌀들이 어, 지금 말씀드린 그 쌀들이 소화가 더 잘되고 그리고 쫀득하고 윤기가 좋아서 고깃집이라든가 일식집이라든가 일반 한정식당 어, 그런 데서 어, 많이 주문하십니다 을뭐 재료를 그런 데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고급식당일수록 그리고 일반 식당이어도 어 가성비를 좀 따지신 분들은 일반 그 찰지산 미어를 많이 주문하십니다. 어... 네? 찰지산 미어는 요거예요. 아이고. 예, 이제 10kg 반짝반짝 들죠. <웃음> 네. 아, 어, 가성비 좋은 건 찰지산 미어고 아, 어, 이렇게 이제 일반 식당에서 많이 주문하시기도 하고 고급 식당에서도 많이 주문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어, 고식당에서 공통점은 그냥 고객의 입맛을 서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여러 사장님께서 뭐 인테리어도 신경 쓰시고, 뭐 음대하는 뭐 서비스도 신경 쓰시고, 음식의 맛도 신경 쓰시고, 뭐 주변 분위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쓰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음식의 맛입니다. 그렇죠? 식당마다 뭐 주된 요리가 있겠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요리에서 어, 그 요리들 중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밥입니다. 밥. 우리나라 음식점 웬만한 음식점 가면 다 밥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밥좀 주세요 하면 다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마지막에 그 볶아서 먹습니다. 밥을. 그렇죠? <웃음> 마지막은 항상 밥으로 마무리해요 된장국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요 항상 어, 밥이 마지막에 포함이 됩니다 후식 개념으로도 나옵니다 그쵸? 어, 어떤 요리를 먹던 우리나라는 밥을 먹어야지 뭔가 함께를 먹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한 그 한식집이 아니어도 밥은 꼭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어도 <웃음> 그렇죠. 네. 어, 음, 아 좋은 식당일수록 좋은 재료를 씁니다. 보통 그렇죠. 식당에서 빠지지 않는 밥. 당연히 그러니까 고 식당일수록 이 좋은 재료를 쓰겠죠. 그런 쌀이 뭐다? 바로 이 백진주. 그리고 요 수양미,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찰진쌀 이렇게 됩니다. 어, 저희 식당에선 햇살 가게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어, 쌀은 호남미하고 단일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호남미는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있는 거고요. 어, 단일미는 한 가지 품종으로 어, 그 쌀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하나의 품종이다. 단일미 하나의 품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의 품종으로 맛이 균일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쌀이 더 비싸고 고급 쌀이겠죠. 그래서 이 고급 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런 단일미 품종,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바로 이 수양미 백진주 그리고 찰진쌀 미호. 이거 보여드렸죠? 어? 네. 아이고, 제가 자꾸 떨어뜨리네. 무거워서 그래요. 네. 아, 물론 이제, 그, 저렴한 쌀을 쓰는 일반 식당들도 많아요. 아, 그런데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 하시죠. 그런데 보통 조리를 재료를 더 좋은 걸 쓰는 곳이, 에, 그럴수록 더 맛있는 식당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예전에는 뭐 식당에서 어, 일본 품종 많이 썼어요. 썼어요. 뭐 추청쌀, 아끼라 아끼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시이까리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일본에서 1950년대에 개발했던 쌀이에요. 그 1950년대 개발했던 쌀을 이 지금은 잘안 쓰죠, 당연히. <웃음> 어 옛날 뭐1 9 7 0년대 들어서면서 막 산업화되고 하면서 그때 일본 품종이 들어와서 이제 좀 깔리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어 옛날 품종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마 지금 뭐 악기 바르고 고시가리를 고급쌀이다 이렇게 좋은 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으면 한번 이 백진주 그리고 수양미를 한번 요리사분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웃음> 네 그런 거는 추세는 이제 음 많이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그리 그리고 이게 안 보이네 이게 보이나요 아이고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네네 네. 네, 어, 요 기사를 봐도 어, 요리사분들이 이제 밥 맛을 끌어올리려고 어떻게 요, 어, 정성을 들이는지, 뭐 어떻게 실험하듯이 이렇게 밥을 짓는지 이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니까 내용은 보면 좋은 재료로 정성을 많이 쏟아서 밥 맛을 끌어올린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좋은 재료라 하면 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백진주 그리고 수양미 이 두가지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성이라 하면 그 밥을 할때한번두번 번 이렇게 뜯는게 아니라 여러 번 씻어서 한 15번 씻는 것 같아요 밥을 씻을 때흰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분물인데 그 쌀물이 안 나올 때까지 박박 씻는데요 그래서 그, 하얀물이안 나올 때까지 해서 돌솥밥에, 돌수 돌솥으로 해서 밥을 지어서 손님한테 낸다. 이렇게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은 즉슨, 좋은 재료, 백진주와 수양미,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된다. 이거예요. 요리사, 요리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기사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되게 밥짓는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식당마다 고유의 비법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 비법 중에서 하나를 지금 하나 얻어 가신 거예요 어떤 걸로 한다고요 백진주 그리고 수양미로 7대 3으로 섞어 가지고 여러 번 씻어서 흰물이 안 나올 정도까지 여러 번 씻어서 밥을 하면 맛있는 밥이 된다 <웃음> 네, 7대 3이에요. 7대 3으로 아셨죠? 어, 백진주가 7입니다. 백진주가 7 그래서 그, 그런 식당들은 이, 이 상품을 많이 주문하세요. 백진주하고 수양미 하나하나 가 같이 결합된 아무래도 한꺼번에 두 개를 주문해서 사시는 게더 저렴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상품으로 해서 7대3으로 섞어서 어, 식당 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맛있어요. 부부님들도 이 방송 많이 보이시죠? 네. 어, 만약에 이게 백진주랑 수양미를 모르는 그 식당 주방장님들이 계신다면, 아, 그 소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웃음> 요리사분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뭐, 한식이면 한식,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수양미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한번 쳐보시기만 하시면 나올 거예요. 일식집에서는 특히 이게 최고다. 초밥은 수양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깃집에서는 백진주가 최고다. 막 이렇게 하실 거고요. 네. 상장 이사를 주문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매출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매출이 그냥 쑥쑥 늘어납니다. 고객님들이 막 리뷰 쓸 거예요. 별 다섯 개 팍팍팍 넣어주고 이집 맛있다. 다음에 또 찾아갈게요. 뭐별 다섯 개또 드렸어요. 뭐 이렇게 막 리뷰 쓸 거예요. 어, 음식점 사장님들, 어, 식당 사장님들 고급살 쓰시기 바랍니다. 어머... 뭐. 어, 식당이든 밥이든 아니, 저, 집이든 뭐밥 맛있으면은 밥 맛있다, 뭐밥맛 좋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이집밥 아, 잘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먹는 거고 뭐뭐밥 어, 맛을 맛을 뭐 이렇게 밥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거에 요리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쌀이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 쌀 좋은 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홍보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시면 됩니다. 해결돼요. 예? 네. 어 그냥 막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거 어떻게 사? 백진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백진주 이 쌀은요, 어, 농업진흥청에서 계속 개발을 했던 거예요. 뭐, 쌀 하나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거 아시죠? 2002년도에 완전히 돼서 그, 등록을 했어요. 그, 종자은행에, 그래서 스쿼드 넥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름아름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파는 것은 경기미입니다. 경기미 백진주예요. 경기미 백진주 다른 지역 살이 아니고 경기미 백진주를 저희가 햇살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햇살 가게에서. 네. 음, 단맛은 뭐 찰기가 좋고요. 진짜 좋아요. 어, 쫀득쫀득한 그 정도까지니까. 그리고 찰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이 백진주를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랑 먹을 때 고기도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일반 맵쌀보다 소화가 더잘 돼야 되는 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진주를 고깃집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 맵쌀보다 소화가 더잘되기 때문에. 음식의 궁합을 맞춰야 되는 게 요리사분들의 기본이잖아요.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이... 그차 백진주를 주문하셔야 돼요. 왜? 궁합이 잘 맞거든요. 아니 열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 우리 삼계탕에 뭐 들어가죠? 찹쌀 들어가죠. 왜요? 찹쌀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삼계탕 그 고기랑 그 찹쌀 소화가 잘 되는 그 찹쌀이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음식점에서 그밥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 찹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맵자 중에서 가장 찰진 백진주를 거기서 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식, 궁합상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이 백진주 쌀을 많이 주문하신다. 식당 사장님들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라면 백진주 이거 주문하세요.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웃음> 네. 그리고 찰진 밥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주문하시니까 집에서 어르신들 어, 그리고 아이들 소화 능력이 약간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백진주 꼭 주문하세요. 요 백진주가 또 특징이 있어요. 어... 네, 이 기사 하나 띄워드릴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웃음> 너무 올렸나 보다. 예, 네, 잠깐만요. 아,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키가 작지 않은데. 예. 네. 예. 네. 아, 요걸 보면은, 백진주의 기능에 대해서 나온 사연, 나온 기사입니다. 어, 뭐 아시겠지만은, 요, 백진주가 당뇨에 유행하다라는 그 기사예요. 어, 저희는 약, 의약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품, 뭐, 당뇨에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백진주가 그 당뇨에 유용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들이 대부분 잡곡을 드시죠 근데 잡곡들이 대부분 소화가 잘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되는 그, 그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백진주다 라는 거예요 아주 백진주에 그 도움이 되는 보담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팔려요 <웃음> 그래서 그 적당하게 맛있고 적당하게 찰지고 그런 것들을 찾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게이 백진주다. 요 백진주다. 요 백진주가 가장 이쪽 아주 적당한 쌀이다라는 게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어 그래서 어 얼마나 그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는지는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이 쌀이 맛있어 가지고 또 찾는 그런 것들을. 어, 조사한 학문, 그 학문적으로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 갑자기 왜 논문이냐고요? <웃음> 진짜요. 그 찾아봤습니다. 어, 이게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경제학과 어, 논문이 에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네. 고려대학교 마크도 있네요. 딱 보이시죠? 네, 네. 어,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만족도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몰에서 쌀을 사가지고 어떤 게 제일, 뭐, 그, 만족도가 높게 나왔냐, 이거를, 어 연구한 거예요. 음, 이걸 보면은 어떤 쌀이 제일 유명한지, 만족도가 좋은지 알겠죠? 네. 결론만 보면, 뭐, 네이버 데이터랍에 100및탑5 0 0이 중에서 500까지나 있대요. 500개치. 그 중에서 상위 6개를 골라서 보니까, 어, 쌀 구매 후 평점과 쌀 가격의 관계를 살펴보면 백진주 쌀이 4.9점 그리고 수양미가 4.8점 뭐그 다음에 뭐 다른 쌀들 이렇게 순위가 있다 어, 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매 만족도가 높은 쌀 뭐다? 백진주랑 수양미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네 어, 그냥 제가 맛있다라고 말하는게 아니고 만족도가 높다,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논문으로 제가 검증을 해드렸으니까 식당 사장님들, 고기, 특히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들 이 백진주 사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매출 쑥쑥 늘어납니다. 네. 아마 집에서도 밥을 잘안 먹는 아이가 있다면 어머니들 한번 이 백진주를 한번 바꿔서 한번 밥을 지어줘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 한 그릇 더 줘, 막 이럴 거예요. 진짜로. 아이 키도 키도 쑥쑥 클걸요? 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죠 오세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좋거든요. 어르신들 왜그 요즘에 많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별로 없으져서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때 챙겨주시면 또 좋은 게이 백진주 쌀입니다. 백진주 쌀. 어르신들, 아까 선영이 별로 젊은 사람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스 소화가 잘 되는 이 백진주 쌀 선물해주면 아주 좋아한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밥을 먹을 때 혼자 잘안 먹어요. 그 친구분들이랑 같이 데려와서 식밥 같이 먹거든요. 그때 그막 자랑하십니다. 이쌀 먹어봤어? 이 백진주인데 진짜 쫀득쫀득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아이, 그 친구분들이랑 얘기하세요. 부모님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친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예, 네, 그때 어, 나는 우리 자식이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보내줘서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어 먹어봐. 자네도 한번 먹어보시게 시켜보시게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막 자랑하세요. 나는 막 자식 때문에 효도 받고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네 효도 살도 어, 백진주 좋습니다, 여러분. 네. 어,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요 주문하셔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그 얼마, 얼마요? 4만원도 안 되는 3만원대로 지금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주문하세요. 그리고 요 찰질수록 좋은 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또 뭐냐면 밥을 할때 우리 식당에서 아까 권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잘못 밥으로 하면 금방 밥이 떨어져 밥맛이 떨어져요. 근데, 요 찰질수록 그 찰맛을, 그 밥맛을 유지하는 성질이 좀더 올라갑니다. 아, 요것도 제가 그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 미호살 가지고 이제 그 시, 실험을 한 도표인데요. 어, 맨 왼쪽에는 이제 찹쌀, 찹쌀이요. 그러니까 아주 찰진 쌀. 그리고 중간에 미오쌀. 둘간 찰기는 갖고 있어요, 이 미오쌀이. 이 미오쌀이. 이 미오쌀은 일,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써요. 가성비가 좋아서. 그리고 맨저 끝에 있는 것은 저기 추청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아기발이요즘 식당에서 는아기발이잘안 써요. 어... 그래서 요 결론을 보면 찰질수록 좀더 오래 둬도 밥맛이 유지되고 그리고 쌀알 모양도 계속 유지되더라 그리고 냉동했다 꺼내도 맛이 그대로더라 이 내용이 결과물입니다 이 도표가 보내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농업진흥청에서 나 갖고 온 겁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객관적이겠죠 여러분 저 헛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를 소개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더후소력 있겠죠. 여러분 저 믿어 주셔도 돼요, 이제. <웃음> 네. 이쌀로 한번 그 밥을 해서 식당에서 밥을 하시면 아주 손님들이 척별 다섯 개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집밥 맛있네. 막뭐 이러면서 또 찾아올게요. 사장님, 막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 다른 친구분들 데리고 올 겁니다. 식당 사장님들 이 방송 보신 분 있다면 꼭 이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요 수향미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수향미는 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쌀이에요. 그 나온 거는 2016년에 나왔거든요. 2016년에 나와서 골든킷 3호로 어, 품종명으로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쌀의 특징은 어, 향이 구수하다는 거예요. 향이 구수한 향이 나와서 수향미에요. 향이 좋다고. 그리고 이 쌀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음. 네. 화성시 지자체 브랜드를 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양미 뭐, 어, 햇살들이 보입니까? 아, 어, 이쪽인가? 아, 어, 어, 어, 네. 햇살들이 마크 보이나요? 햇살들이. 네. 햇살들이 마크 보셨죠? 햇살들이 마크가 경기도 화성시의 브랜드입니다. 지자체 브랜드를 달고 이 수양미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화성시 지자체 마크를 딱 달고 나와도 아주 보증할 만큼, 가치가 있는 쌀이다라고, 화장시 자체에서 보증하는 쌀입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라고 화장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시에서 햇살들이 막 딱딱 부셔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맛있어서요. <웃음> 이 쌀이 얼마나 맛있냐면, 요리 프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땡 스토랑에서 요리사분께서, 아, 이 쌀이 너무 일반적인 쌀하고 다르게 맛있다. 구수하다. 아 윤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소개가 되니까 막이 이 옥션 뭐 지마켓 뭐 이런 데서 막 검색어 1위를 이렇게 며칠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양미가 수백 포 하루에 수백 포 수천 포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쌀을 구매할 수도 없었어요 진짜로 6월달 되면 품절 됐습니다 6월달 어떻게 농산물이 쌀이 보통 1년치 지으면 그 해를 다 먹거든요 근데 6월달 되니까 품절이 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수양미 못 구하셨을 거예요 6월달 지나서는 간혹 있어도 막 어, 8만원 5만원 막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진짜로 없어서 못샀았던 작년에는 진짜 품절됐던 그 쌀을 지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3만 원대 중반에 3만 원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 어떤 분이 또 요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진주랑 수양배는 어떤 게더 맛있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여 가지고. 뭐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뭐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찰진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백진주, 그리고 구수하고 막그 적당히 고들고들하면서 향도 좋고 이제 윤기도 좋은 걸 원하시면 수양미. 어 고깃집은 백진주 가시는 게 좋고요. 어뭐 일식집이라든가 한정이식집이라든가 어 그런 데는 수양미도 괜찮습니다. 그 일식집에서도 이제 그 초밥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약간 고들고들 하면서 윤기 좋고 그런 쌀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수양미 많이 찾으세요 어... 집에서 만약에 주문하신다면 일반 주부님이 주문하신다면 주부님들은 이 수양미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 수양미는 그 주부님들이 더선호하더라고요저희회사가 <웃음> 네, <해설가기> 통계입니다 <웃음> 네, 하여튼 그래요 어, 그리고 요 제가 이 미오쌀 요거는 일반 식당에서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당이니까 가격적인 것도 생각하는데 재료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 절충점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요 어, 찰진 쌀이다.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 어디 갔나? 어디... 어, 사진 좀 바꾸겠습니다. 사진 좀 바꾸겠습니다. 네네네, 요 쌀인데, 요 쌀인데. <웃음> 네, 이 찰진살이에요 요거 요거 찰진살 품종은 미호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쓴다 제가 말씀 드려요 어, 식당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아 식당 사장님들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려야겠네 <웃음> 어 식당 사장님들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PR 해드려야지 많이 저희 고객님들인데 어, 대머리 칼국수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어, 인사드립니다. 그, 매번 저희 햇살 가게에서 어, 좋은 쌀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 여러분 제가 왜이 좋은 쌀을 주문하시는 식당을 소개시켜 드렸냐면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 재료에 더 신경 쓰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식당들이 뭐싼쌀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보다 좋은 재료를 쓰는 곳이 더 맛있고 어, 더 유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식당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재료를 쓰는 곳이 밥맛이 없겠습니까? 음식맛이 별로겠습니까? 더구나 여기는 칼국수집이에요. 칼국수집인데 좋은 쌀을 써요. 왜요? 공깃밥 하나도 더 좋은 걸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국수집에서 공깃밥 하나 천원입니다. 근데 더 좋은 걸 씁니다. 그런 식당이 음식 맛이 없을까요? 한번 검색해보시죠.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을 하니까 제가 좋은 곳이니까 좋은 식당에서 이런 것 좋은 쌀 쓰시면 손님들한테 평점도 잘 받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갈비, 갈비꽃 수원 봉담에 있는 갈비꽃 사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어, 매번 백진주 쌀 주문해주시고 고객님들한테 평점도 좋은 어, 별 다섯 개를 어, 받고 있는 이 식당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고깃집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잘 되는, 어, 백진주살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어, 그 고깃집 하시는 식당 사장님들 있으면 백진주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호평동에 는 훔친 뒤통고기라는 고깃집 사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 사장님은 수양미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수양미가 백진주하고 약간 중간 맵쌀하고 중간 정도의 찰기를 갖고 있는 고들고들한 쌀이거든요 구수하면서 약간 적당하게 찰진 그렇게 이제 맛있는 쌀을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 집도 감히 맛집이다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양주 어디 있다고요? 호평동에 있습니다. 호평동에 고깃집 여기로 꼭 가세요. 이통고기라고 아주 맛있는 고깃집입니다. 아 어, 그리고 미돌이 사장님도 있어요. 그 어, 어, 태천면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양평 쪽으로 가는 길쯤에 있거든요. 그 가다 보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일식집인데요. 일식집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식집 초밥 할때 약간 고들고들한 그 수양미를 많이 쓰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방장님들이 꼭요 초밥 낼때이 수양미를 써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좋은 쌀이니까, 좋은 재료니까. 어, 수양미를 써, 쓰셔야 된다. 라고 고집을 부리신답니다. 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웃음> 자, 어디요? 미돌이. 자, 그, 남양주, 어, 그쪽에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양편 가는 그 길. 아이고, 힘들다. <웃음> 예. 아, 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백진주가 가장 찰지고, 그 다음 미호, 그 다음 수양미, 그 다음에 추청사, 일반 맵살,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의 그 성격에 맞게끔 좋은 쌀을 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다 좋은 쌀인데 그 음식에 따라서 조금 궁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 이제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제 식당 그 생산지도 이제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고요 농산물이니까요 농산물은 어, 토지 토양에도 영향을 받고요 기후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쌀이어도 경기도 쌀, 지방 쌀 나눠지잖아요. 경기 쌀이 경기미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간척식 쌀이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토양이 더 좋거든요. 퇴정물이 있으니까 퇴정물이 있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미, 간척식 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 경기미 햇살가에서 파는 이 백진주 그리고 수양미쌀은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남양만 간척지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뭐 알려드릴게요 어... 저희 햇살 가게는 독점 rpc 하고 같이 저희 집안 가업이에요. <웃음> 그래서 어, 보시면 GAP 마크도 같이 있죠. GAP가 뭐죠? 우수 생산 시설 인증 마크입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쌀이니까 여러분 아주 믿고 사셔도 됩니다. GAP 마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생산자 직송이에요. 그리고 어, 지도에서 저희 위치를 좀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이면 어딘지 모르겠죠? 자, 경기도 화성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양만 간척지 그 쌀에 그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양만 간척지는 일교차가 심하죠. 태양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농산물이어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지으면 우리나라 호박은 이어졌지만 아프리카 호박은 이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맛은 우리나라이 조그만게 더 맛있습니다 왜요 압축해서 이 단단하게 그 뭉쳐 있는 것이 더 맛있거든요 더 당도가 올라간다고 도 하죠 농산물이든 뭐 저기 과일이든 쌀이든 다 동일합니다 일교차가 큰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해안가에 있고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쌀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미 경기미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척지 간척지 하는 겁니다 어 간척지에서 그 쾌적물이 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른한 쌀이 맛있는 쌀이다. 라고 제가 감히 또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같이 파는 거가 이제 찹쌀도 같이 팝니다. 찹쌀. 왜그 예, 요리 하시던 식당에서 찹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 요리 재료로도 많이 쓰시고요. 뭐, 삼계탕 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저기 시험실에서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술, 드시, 술 만드시는 식당도 좀 있더라고 취미로 하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식당에서도 많이 주문하세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많이 주문하십니다 <웃음> 진짜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주 고객이신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어, 찹쌀을 많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그 올라오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언제요? 어, 생리 그 기간에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소화가 잘 되는 찹쌀을 섞어주시는 그 센스. 있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많은 그 식당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맷살에서 찹쌀 섞어서 주시면 더 소화가 잘 돼서 이집 맛있다 이별점 다섯 개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찹쌀을 좀 섞어서 드려요. 하고 예,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지 저도 성공합니다. 고객님 성공이 우선이에요. 저도 별 다섯 개 받고 싶어요. 고객님 리뷰 써주세요.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차량미도 같이 팔고 있는데요. 아 어, 차량미는 이제 다이어트 쌀로 이제 많이 저희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주문을 하세요. 일반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할때 누룽 그 누룽지로도 해 먹고요 찹쌀미 현 100% 해가지고 식단 조절을 합니다 뭐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뭐 이럴 때 제가 지금 당뇨고 하아 당뇨는 아니지만 이제 고혈압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찹쌀현미로 먹으니까 식단 조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유지가 되면서 빠집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빠져요 억지로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는 철현미로, 어, 일반 집, 가정집에서 다이어트 식단 끓일 때 한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미로 먹으면 뭐가 좋다? 식이섬유를 많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뭐가 좋아지죠? 바로 이제 노,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싹 긁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변비 해결되죠?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피부 좋아지죠? 자연스럽게 체중도 빠집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차현미의 특징이 또 GI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포도당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포도당 지수는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련미를 쓰실 때 어,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차련미도 같이 섞어서 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어, D.I. 지수가 낮으면 천천히 흡수가 되잖아요. 머리 쓰는 학생들 집중력 좋아져야 되잖아요.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포화가 천천히 되는 차련미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간식으로 할때 차려미로 만든 그 누름지도 해주는데요. 그게 공부할 때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씹으면서 간식으로 먹으면 집중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공부할 때 약간 좀 깐짓도 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 오도독 오도독 씹으면 자극이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때이찰 현미기 때문에 어 부담이 없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또 현미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쌀이다. 소화도 천체되고 또 이제 그 GI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찔 염려가 덜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마지막 서머리 그 정리 한번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벌써 30분 넘었네. 예. 네. 어, 고깃집에서는 백진주가 최고다 소화가 잘된 음식궁합에 잘 맞는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소화가 잘안 되시는 어르신들 또는 아이가 있으신 집에서도 이 백진주가 최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주로 많이 주문하시는 요 수양미 그리고 일식집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이 수양미 일반 한정식집에서 많이 주문하시는 이 수양미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요 찰진쌀, 미호 일반 가성비 그 식당에서 어 재료는 신경 써야지만 적정한 가격대를 원하시는 이 일반 식당에서 요 찰지산비 많이 주문하십니다. 요거 주문해서 어 한번 드셔보세요. 손님들한테 별섯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들 대박나세요. <웃음> 사랑합니다.